쳐드립니다. 아, 조언하니다지 <웃음> 아침. 어, 아, 아침 5시 8분입니다. 5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 1월 6일, 금요일이에요. 1월 6일 금요일이고, 아, 엄역으로는 12월 15일, 15일. 12월 보름날이에보름날 금요일이고. 아, <웃음>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음, 이민연, 이제, 보름 남았어요, 보름. 15일. 아, 오늘은 절기상. 아, 절기상으로는 아, 23번째. 23번째. 소환. 아, 소환이라는 것은 작은 추위. 다음에 대안이 있어요, 대안. 바로 명절 전에 대안이 하나 있는데. 음, 네, 그런 얘기 있죠. 그, 대안이 소환 내 집에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그만큼 소환이 대한보다 대안이 원래 더 추워야 되는데 더 춥다 하는 그런 얘기 뭐 한동안 내내 추웠으니까 오늘 저녁에 밤에 눈이 좀 온다고 하죠 음, 이제 오후부터 빠르면 오후부터 올거다 그렇게 얘기가 있어요 음. 음. 오늘 주제는 어, 내림굿과 무불통신 그 응? 내림굿과 무불통신 아, 요 얘기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응? 어, 저일그 방금 전에 그 눈뜬 시간이 3시 50분 응, 3시 50분경에 눈을 떴고 막 꿈을 꾸고 꿈을 꾸고 일어났어요. 꿈을 꾸고서는 정리 차리고, 얼추 한 인시 됐겠다 싶어서,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올렸는 전화는 인사, 인사부터 올리고,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웃음> 얘기 들어가기 전에, 그성을 제자애가, 새해 들어서, 그, 아, 선생님, 담배를, 담배 끊겠습니다요! 막 그랬는데, <웃음> 얘가 좀 조용해요. 조용해. <웃음> 지금 1, 2, 3, 4, 5, 6, 6일, 일주일째 내 가는데, 응. <웃음> 안 봐도 뻔해. 금단 그 현상 때문에 돌아버릴 거야. <웃음>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담하고, 어, 혹시 뭐 꼽고 있으면 뭐 잘꼽게 바라겠습니다. 내림꽃과 그 무불통신, 어, 일단 이 천일 이 얘기가 주제야 그런데 천일 얘기와 주된 천일 얘기를 빗대어서 얘기를 많이 해줄게요. 어, 무불통신이다 하는 것은 내림꽃을 안 하고, 내림꽃을 안 하고, 자기 스스로가 신을 받아내린 경우,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말문이 터진 경우, 이런 경우를, 아, 우불통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 하지만, 내림꽃이다. 그러면 내림꽃은 구슬함으로 인해가지고 말문이 터진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내림꽃이라고 하고, 그렇게 크게 두개 나눠요. 음? 두개 나누는데, 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 것이 뭐냐면, 내림꽃을 하면, 응? 제작감이 있어. 응? 제작감이 있어요. 근데, 그 제작감이 내림꽃을 하면, 그냥 말문이 뻥 터진다. 응? 이게 그게 좀 천일이 설명한 그거예요. 근데, 누구나, 누구나 내림꽃을 하면, 제작함제작함 제작함 경우, 제작, 무당팔자, 이런 경우에, 내림꽃을 하면, 누구나 자동으로 말이빵 터지냐? 안 그래요. 아니라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무불통신, 스스로, 스스로 터지는 거. 그럼, 무벌통신이 다 어렵고, 어렵고, 힘들다 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세요. 일반 중생들이나 기존 제자들이나 다 알고 있어. 응? 그럼 누구나 무벌통신을 또할수 있냐? 그렇지도 않아. 그렇지도 않아요. 핵심은, 핵심은 뭐냐면은, 기도, 기도에 있어요. 기도. 내림꽃이 됐든, 무불통신이 됐든, 내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기도가 일정 부분 궤도에 올랐을 때, 궤도에 올랐을 때, 비로소 신들과 접신하는 그런 그 과정을 겪음으로 인해서 말문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내림꽃을 한다고 해서 터지는 게 아니고, 내림꽃을 한다고 해서 그냥 터지는 거 아니고, 그 경우가 양쪽에, 그러니까 용어는 다르고 정반대의 이야기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뭐예요? 기도. 제자팔자, 무당팔자, 그 본인, 내림을 하는, 내림꽃을 하는 그 본인, 무불통신을 하고 자 노력하는 그 본인 스스로가 뒤져라 기도하고 열라 기도하고 빡세게 기도하고 몰입을 해야만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러서 비로소 접신이 되고 말문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게이 어, 천일 같은 경우 이 천일 같은 경우 처음에, 야, 너 제작감이야. 하고, 얘기를 해줘서 천일이 알았을 때, 알았을 때, 천일은 어떻게 했느냐. 응? 어떻게 했느냐. 기도 진짜 열로 당겨봤어요. 뭔가, 일단 처음에는. 뭔가, 아, 이걸 어떻게, 해? 야, 내가 제작감이라는데, 아, 나 진짜 맞아? 하는 그런 확인 차원에서, 뭔가 한번 지푸라기, 지푸라기 잡아보고 약간의 그 감미라도 느껴보려고 보려고 여 대전에서 강, 강릉 앞바다, 속초 앞바다 그를 많이 쫓아다녔고 또 어디가 계룡산, 계룡산 연천봉을 밤이면은 혼자 배낭을 지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하라니까 응? 모르잖아 전혀 모르니까 하라니까 방식 알려준 그대로 그냥 가서 누구랑 혼자서 그렇게 당기면서도 별 몰랐어요 전혀. 이게 뭐지? 주관적 감이 없었으니까 그러다 그러자 천일란데그 제작감이라고 알려준 이 양반이 기도도량 모두 뭐 무당들이나 제작감들이 이런 양반들이 로서 연락 기도하는 그 기도도량 그 기도토에다가 <웃음> 천일을 집어 넣었어요 너 들어가서 했을래? 열흘이고 한 달이고 그렇게 한번 해줘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생계를 팽개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냥 뭐 공짜로 주는 거 아니니까 그때 당시 천일이 할때한 하루에 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루 만 원이었었어요. 삼십일이면 삼십만 원이었었어요. 그 비용이. 말이 자는 거지, 한 방에, 어 다섯 명이든 열 명이든 꾸겨넣어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24시간 기도하는 거였었어요. 24시간. 그렇게 하는데, 음, 일절 넘어가, 열흘 넘어가, 그 천일한테 얘기해준 그 양반은 천일이 잘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해서 이사 이틀이든 이틀에 한 번이든 3일에 한 번씩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확인하고 가고. 그래서 한 보름인가? 보름인가? 인가? 2주 정도 되죠? 그 확인을 하더니, 아니, 여기 이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천일이 별 변동이 없으니까. 천일이란 데 다시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나왔어요 나오더니 그 다음에 천일이란 데 제시한 방법이 뭐였냐 기도터에 많은 무장들과 제자들이 있는 그런데 말고 너 혼자 너 혼자 들어가라 산속에 너 혼자 들어가 하는 얘기야 너가 해볼래 그럼 어, 갑시다 또 간거야 미친 거지, 뭐 아무도 없어요. 산속에 여러분들이 옆에 말은 뭐집 뒤에 산속 그런 산이 아니야. 들어갈 때 아이스박스 하나 하고, 텐트 하나 하고, 먹어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물은 거기 이제 그물 나오니까 그물 먹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러고 마찬가지,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여름. 여름이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마찬가지. 이게 내 스스로가 기도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누가 쳐다본다고 하는 거 아니고 아무도 없어요. 이 천지를 알아서 매 시간 맞춰가지고 들어가서 들어간다는 게 뭐야? 그냥 그냥 그 앞에 바로 그큰절그 절... 그 바위가 큰 바위가 있었고. 그 앞에서 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혼자서도 잘해요. 이게 돼야 돼요. 누가 있으니까 하고 그게 아니고 아무도 없어.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야. 매 시간 들어갈 때마다 씻고 양치하고 들어가서 하고 그럼 잠은 언제 자냐. 나머지 기도하고 남은 시간 쪽잠. 쪽잠 자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거기서 또 마찬가지로 한 보름 보름 정도 거기서 이 천일이 터졌어요 거기서 거기서 자 여러분들 여기 천일 얘기하는 와중에 뭐가 있었어요 매시간 기도한다는 거 응? 매시간 찾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소리 빽빽 질러 가면서 막. 이렇게 가지고 산 속에 아무도 없으니까 속된 말로 홀랑 벗고 기도를 해도 누가 볼 사람도 없어요. 소리 빽빽지른다고 신고들 갈 일도 없고 그냥 밤에 잠깐 자는데 텐트 밖에서 부시럭거리고 동물들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시 아시는, 아시는 건이 천일 얘기 듣고 알았던 거예요 기도를 뒤져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저는 여름이라고 했는데 여름 장마철이었어요 비가 와 그럼 비 온다고 안 하냐고 태풍 올라 바람 불어 초도 못 켜놔요 바람보 다 꺼져 가지고 응? 바람 불다가 바람 분다고 하네 그것도 아니고 흔히 하는 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안 지나서나 뒤질라게 한 거예요 여기서 바로 뭐예요 바로 기도했던 거예요 천일이 처, 처음 들어갔던 여럿이 기도하는 그 기도도량 거기나 이쪽에 혼자 들어간는데 거기나 거기에서도 현, 천일이 기도를 안하고 기도를 안하고 아이고 아무도 없는데 시간만 때우지 뭐 그러고 살았으면 천일이 터졌겠냐 이거예요. 안 터지, 절대 못 터지죠. 그러니까 무불통신이라는 건 절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혼자 그래 띠까 띠까할 것 같으면은 굳이 그걸 뭐 내가 뭔지 제작감인지 찾아보겠다고 들어갈 이유도 없고, 뭘사서고생해 하지 말지. 그죠? 음. 자. 그게 이제 무불, 천일이 겪은 무불통신 과정을 잠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준 건데, 자, 이번엔 내리 꽃. 내리 꽃을 한번 해보자고요. 대부분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너 제자팔자야. 너 무장, 너, 너 무장팔자거든? 하고 얘기를 건네고 지가 알게 되면, 본인이 하고자 했을 때, 그 내림꽃이라는 그 요식행위를 거치면은, 그냥 말 먼저 터지고 자동으로 무당이 되는 줄 알아요. 뭐, 그러면 뭐, 개나소나하게 그게 아니에요. 안 터져. 안 터져요. 그게. 내림꽃은 천일이 뭐라 그랬어요? 요식행위에요, 요식행위. 신령님들이 오신 걸 기념하는 오시라고 해서 오시는 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웃음> 잔치 내린 꽃을 해 가지고 오시는 신령님들 신명님들을 조상신들을 받아 가지고 좌정을 시켰어요 좌정을 시켜 예를 들어서 꽃을 했으니까 좌정을 시켰어도 자정화, 자정을 시키고 몸주를 받아들여서 내 몸에 몸주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한 그 행위 구슬 내림구슬 했으면 내 몸에 신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타바투로 하느냐 안해요 안해 꼼짝도 안해 꼼짝도 안해 왜 그러냐 왜? 내림굿을 한그 당사자 응? 무당 그 무당이 그 신들과 교통 응? 통신할 수 있는 그 레벨이 돼 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면 뭐예요? 조상신이 됐든 신명 어느 신명이 됐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요? 커뮤니이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돼 주상신은 이거를 컵이라고 얘기를 하고 앉있는데 오신 신명님께서 야 이거 컵이야 하는데 한다는 소리가 뻘짓하게 무슨 이 컵이에요 이게 새 덩어리지 그 일이라고 자빠져 있다고요 그러니 무슨 통신이 되고 신명과 무슨 대화가 되냐고 즉 다시 말해서 신은 오셨으되 신은 좌정을 시켜드렸으되 뭐예요? 신과 하나가 안된 거예요. 하나 신따 그러니까 신 따로 제자 따로 완전 따로 국밥이 돼 버리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 그러니 어떻게 돼? 맹꽁이가 되는 거예요 맹꽁이, 맹탕 아무것도 감이 없어 근데 그 감이 없는 게 신이 안 알려져서 감이 없는 게 아니라 지가 못 받는 거예요 지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지가 지 혼자 잘났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신이 백날 알려주려고 하더라도 <웃음> 그 무당 그 제자는 그 레벨이 안돼 정화가 안된 거예요 정화가 그러니 지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 빡세게 기도를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될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 빡세게 기도를 하고 빌고 해서 자기 수준을 신명님 신령님들과 통신을 할수 있는 수준까지 지가 끌어댕겨 올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 몸뚱아를 리 지가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 몸뚱아를 신들이 안 닦아준다니까 지 몸뚱아를 지가 씻어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돼야만이 신들과 통신이 되고 신이 주시는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무슨 경우가 생기냐면, 자기 스스로가 내림을 하기 전에, 그런 빡센, 자기 그, 이게, 정화작용, 정화작업, 그 경우를 안 거쳤다 하면은, 내림굿을 했어도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빡세게 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말문이 따발라발라발 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천일이 무불통신을 할 때도 뭐를 했어요? 기도 빡세게 했죠. 응? 내리입고서도 어떻게 마찬가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신 분들이랑 교접이 되고 통신이 되는 거 통신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 돼요? 만약에 오신, 내림굿을 해가지고, 오시는 신령님과 신명님과 자정을 시켜드렸는데, 그 제자가, 그 무당이, 멀뚱멀뚱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10년, 100년이 가도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다 두드럽고 가는 거야. 물론, 제작감이 아닌데도, 제작감, 야, 너 제야, 제자야. 이렇게 해 가지고 모당 시켰다가 다 아이고 씨바 나 아닌가 보네 풍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선생이라는 신아버지 신엄마 라는 이런 양반들이 그 제자 모당이 된 내림꽃 린 라는 양반을 끝까지 책임을 주고 기도시키고 정진시켜서 때를 싹 뺏겨내서 교조할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몽충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해볼래? 해가지고, 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너가 아웃되는 거지. 바로 그거예요. 이 천일 같은 경우는, 너 제작감이다. 응?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작감이다. 그러면은, 야, 이랄랄랄라 야, 무조건 내림하자. 그런안래요 그래, 그래. 내림,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림을 먼저 하고, 나중에 기도를 시켜 들어갈지, 응? 아니면, 기도부터 일단 빡세게 해서, 응? 기도부터 빡세게 해가지고, 내몸 안에 더러운 걸다 비워내고, 덜어내고, 내 레벨, 네벨, 레벨을 좀 올린 상태에서 때가 되면은, 그때 내림을 하고 들어가든지, 그 제작감, 무당감 거기 그사 본인 그 처지와 능력에 따라서 처지를 달리 처방을 해요 달리 처방을 해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손쉽게 손쉽게 내림꽃내림꽃 해주고 야너 니가 알아서 해너니니기도니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기도해 야저로 가서 기도해 갔다 와 이런식으로 팽개질 것 같으면 내리꾸도 가지고 얼른 넣고 땡 그러면 돼요 그러면 편하지 신아버지인으로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얼마나 편해 응? 근데 제자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천일은 좀 전에 뭐라해요 상황에 따라서 그 무당 제작감의 처지에 따라 달리한다고 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이 기도도 제대로 못한다. 그랬을 때는 뭐예요? 내리고? 할 필요가 없지. 내리고 돼가지고, 어떡하려고. 돈만, 돈만 날려먹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바보 멍충이 되는 거. 그 짝인 거예요. 그 짝. 그리고, 천일이 전에 내내 이렇게, 예,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본인이 기도해보고, 어? 기도해보고, 열심히 하는데, 난 도저히 자신이 없다. 그럼 하지 말라니까. 제자 까미래도 하지 말라고. 그냥 그대로 살다 죽으라고, 그냥. 응? 왜, 왜 죽냐? 제자 팔자를 거역하니까 자기 팔자 운명을 거역하니까그 얘기에요. 이 무당 제자는 그냥 놀고 먹는 직업이 아니에요 어디가 나이롱뽕 해가지고서는 그 자격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자기 기도가 빡세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리아니첫문 열린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열리면서 자기가 알아요 응? 아 이제는 내림을 해 되겠다. 나 그때 시켜요. 근데 여기서 내림권과 무벌통신두 번, 두 가지 얘기했어요. 세, 세 번째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미, 이미 자기 스스로 말문에 터졌어. 기도래 터진 것도 아니고, 내림을 해 터진 것도 아니고, 응? 그냥 터져버렸어. 어,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뭐 이럴 수가 있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가끔 나오죠, 왜. 헛소리 하는 사람. 혼자 드라라라라 얘기해, 막, 미친년 마냥. 미친놈 마냥. 뭐, 그러고 돌아다녀. 그러면 딱 쳐다보면, 드라로라라 지가, 지가, 저 사참을 다 봐줘. 응? 그런 경우. 그 경우는 뭐냐면,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 시기가 한참 지난 거예요. 한참. 한참 지났어. 무슨 시기가 제자 팔자로서 무당한 무당하고 살을 그릴 시기가 이미 한참을 넘어온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우연 자연으로 그렇게 터져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그대로 그러면 오 그러면 그거 대박 아니에요? 대박 아니지. 왜 대박이 아니냐 이미 시간이 지나서 진도가 나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병으로 말하면 병 깊어진 거예요. 병이깊어진 거야. 병이 그런 경우는 <웃음> 하루라도 빨리 내림을 내림 그 바로 기도가 내림 곳으을 가야 돼요. 바로 그런 경우는. 내림 곳에서 정식으로 신령님, 신명님을 좌정을 시켜 드리고 활동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좀 전에 선이 뭐라 그래서 이미 지났다 그랬죠. 그 시기가. 그만큼 그 사람한테는 무슨 무슨 인고 괴로운 과정과 힘든 과정 재난 이다 치고 들어간 거예요 주변에 다 치고 들어갔어 이렇게 말에 방치를 한다 냅둬 버려 이제 그대로 아유 떠들려지 말려지 미치든지 말려지 그럼 이제 결국 마찬가지 돌아 버리는 거지 뭐 돌아 버리는 거야 아셨죠 내림꽃을 하든 무불통신을 하든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 내림꽃을 먼저 하고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빡세게 해가지고서는 레벨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내림을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차이 무엇을 먼저 하느냐 근데 어떤 거를 먼저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기도 내가 해서 그 네벨을 맞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시, 신들은 뭐예요 귀신은 4차원이란 말이지 4차원 세계야 나는 3차원에 있고 신들은 귀신들은 3차원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3차원으로 자기 자, 존재를 드러내고 3차원의 이 대화가 아니에요 인간 제자가 빡세게 기도하고 빌어내서 사차원에 근접한 그 처지까지 올려야만이 비로소 신령님들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내림꽃과 무벌통신 그 차이 그 사이에 그 공통 분노가 뭐가 있다겠어요? 기도. 기도를 안 하고는 절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그 무당들, 기존의 제자들, 제자들이 막 여기저기 기도댕기고 여기저기 기도댕기고 막 찾아댕기고 빌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유가 기존 무당들도 그 뭐예요? 다 똑같아요. 기존에 자기가 그 기도하고 쌓아놨던 그 위치를 다운 다운시키면 자기 역시도 멍청구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봤죠 기존의 부당들 전부 다가 오늘 꽉 막혀요 물론 벌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음. 벌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무조건 여기서 이제 흔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무조건 내림한다고 장땡이 아니라는 거 내림한다고 다 말문 터주고 신령님들과 뭐 교통하고 통신하고 전부 그거 아니라는 거 내림은 내림이고 내림은 뭐라겠어요 형식적이고 격식이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본인 스스로가 기도로 인해가지고 빡세게 해서 신령님들과 사이클을 맞추는 작업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얘기해요 음. 아, 참또 들었는데. 명심들 하세요. 거저. 거저 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자신 없으면 하지 말고. 뭐하러 해. 그냥, 그 본인 생명 그 뭐, 오는 데까지, 사는 데까지 그냥 편하게 살아. 아셨죠? 그러면 뛰어. 응? 음? 그러면 뛰어. 이 천일, 아까 그 남들, 이 천일이 가서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니까, 그 누구나 할수 있을 것 같죠. 응? 한번 해보세요. 제나. 천일, 밤밤, 한밤 중에 계룡산 연천봉, 혼자 배낭 하나, 뚫레뚫레 메고, 올라가가지고, 밤 12시, 그러니까 4시. 빠르게나, 술시, 7시부터. 아, 정확히 올라가다 9시 정도 돼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새벽 한 해까지 기도하고, 밤에 술 맞으면서, 인식이, 인식이도까지 하고, 새벽에 그, 그 신혼사 쪽에서 종땡땡 치면 그, 그종쓰러들으면서 내려오고, 그 일주일에 두 번은 했어요. 일주일에 혼자서. 응? 어? 남들만 미친 거야. 또 옛날 말로는 간첩이지. 새벽에 이슬 맞고 내려오니까. 배나 와나 울러매고.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이게 십살이 그러한 경지에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응? 그니까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니까. 뭐하러야.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예요 잘들 보내시고, 응? 궁금한 거에서부터 댓글도 하시고, 여기까지입니다.